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테이고 점프다리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적을 잡아볼 거예요. 어떻게 잡냐고요? 이렇게 일단 점프다리에 적이 오려면 자기장이 왼쪽 위로 떠야 하는데 망했네요 빠르게 죽고 다음판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적을 발견했습니다 컷! 나도 컷! 다음판! 이번판은 자기장이 애매했지만 일단 가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파밍을 마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차를 뒤집은 베리니를 발견했어요. 가자. 아, 아, 음. 아, 한번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아, 아, 아, 나일 좀 보통인데 이게 높네. 아, 안타, 안타. 저게 뭐야? 저는 베린이가 불쌍해서 차를 뒤집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얍! 어 뭐야? 오! 오! 오! 개꿀? 어 근데 이거 밖에 내가 터는데 야야야 좋은 말로 할때차 놓고 가라! 어이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아이 총알 다 떨어졌네? 근데 쟤 뭐하냐? 착한 앤가? 베리니는 제가 총을 쏘지 않자 경계심을 풀고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스커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베리니와 놀아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광탄을 던지고 차를 타기 위해 뒤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장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저를 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살려준 베리니가 저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The... 믿고 있었다고. Yeah. s u r p r i s e motherfucker, 뭐? 아... 다음 판. 벌써 몇 판째 다리 근처도 못 가봤기 때문에 이번엔 다리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내렸습니다. Hello. 적도 한명 같이 내렸네요.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드론을 먹었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날렸습니다. 자 어딨나 볼까? 하지만 적은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도 보이지않아 적은 드론 소리를 듣고 살금살금 저에게 다가와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저를 손쉽게 죽였습니다. 다음판! 이번판은 박격포를 두개나 먹고 자기장도 걸렸습니다 드디어 다리에 도착한 저는 파밍하다가 먹은 스파이크 트랩을 깔았고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다리 끝으로 이동했어요 어디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확인을 하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조전합니다. 그렇게 다리 위로 다시 올라가는 동안 두 명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다리 위로 다시 올라가서 제발 한 명만 더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리 근처에서 적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장은 점점 줄어드는데 적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해서 총을 한발 쏴줬습니다. 얍. 얍. 오, 맞았다. 아. 총을 맞은 적은 깜짝 놀라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첫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 오! 리플레이를 확인했는데 살짝 늦었습니다. 퐁! 아! 이 다음판! 역시나 파밍을 마치고 적이 오길 기다렸어요. 자기장이~~ 오! 왔다. 이건 무조건 올것 같은데. 자기장은 완벽했고 이제 저기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류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이템도 다 버리고 얌전히 숨어 있었어요. 구상을 바닥에 하나씩 버리고 한개 더. 오, 감쪽같이.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차가 한대 접근했습니다. 아.. 이리로 오나? 으.. 제발.. 아.. 왼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아.. 온다.. 온나? 아.. 몰랐.. 올라... 아..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온다.. 지금! 이럴 때살타님이 외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니 퐁! 퐁! 차가 달리는 속도와 수류탄에 핀을 벗고 터질 때까지의 시간 계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온다. 지금 <웃음> 여기서 스탑. <Stop>! 와. <웃음> you <laughs>